오! 이거 완전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신발이다. 야, 이거 너무 이쁜데? 예뻐? 어. 네. 괜찮지 않아? 지금 이 룩에 딱 맞는데, 그냥? 진짜 예쁜데? 완전 트렌드 그 자체인데. 아니, 이게, 이게 브랜드가 어디냐면. 코롱이라고 좀 의외의 브랜드긴 해 요즘에 막 로아나 킹, 살로몬, 머렐 뭐 이런 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확실히 트렌드잖아 아웃도어 무드의 의류들을 많이 입고 그런 룩을 즐겨 입다 보니까 이런 신발들도 이제 되게 다양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코롱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지인 중에 코롱 직원이 있어가지고 직원 한의을 받아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도록 하여 <웃음> 진짜 이쁘네 오텍스에다가 이런 킹레이스까지 사실 요즘에 무신사 랭킹만 보더라도 블레이저, 화이트 스니커즈 이런 뭔가 깔끔한 우류가 점령하던 그런 시절과 다르게 젊은 층을 공략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이런 아웃도어, 고프코어가 확실히 트렌드긴 트렌드다 그 정도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근데 또 저희는 누굽니까?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미 대중들에게 유명한 브랜드에서는 살짝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브랜드는 아직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곧 유명해질 요즘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가 포롱은 아니고요 오늘 진짜로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헤브 오프 듀티라는 브랜드입니다 캠핑, 하이킹 이런 아웃도어 활동부터 우리가 일상에 있는 그런 옷들까지 디자인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라고 해서 예전에 그런 뭔가 등산복 같은 느낌은 완전 사라졌고 오히려 정말 진짜 이런 식으로 젊은 층을 공략한 그런 브랜드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베스트 제품도 헤브 오프 듀티 제품인데 제가 진짜 브랜드 디렉터님한테 와 이거 진짜 좋아요 라는 말을 잘 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진짜 내가 이거 입은 것도 한번 보여줄게 일단 상하이 모두 헤브 오프 듀티 제품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도 해서 일단 베스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반팔티에다 가볍게 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카고 팬츠를 매치해준 다음 신발을 좀 요즘에 트렌드 있는 이런 하이킹화 느낌의 신발을 매치했더니 지금 딱 뭔가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요. 아웃도어 무드와 카고 팬츠 그리고 하이킹화 반팔티만 이렇게 입고 다니면 심심하니까 베스트 제품 하나 걸쳐주면은 지금 트렌드도 가져갈 수 있고 센스 있는 느낌을 줄수있고 때문에 배민으로서 베스트 미는 남자 배민으로서 이 베스트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만든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좀제스타일에좀 힙한 느낌에 맞다면 진짜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그런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드 스트링 그리고 이렇게 후드 탈착 지퍼가 이렇게 고무로 쌓여있는 거 이런 절개 디테일 이렇게 밴딩 들어가서 셔링이 지는 이런 이쁜 디테일 그리고 투웨이 지퍼 밑단 조임 소재가 굉장히 하늘하늘한 기능성 의류에 맞게 안감도 메시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어봤을 때아 이게 옷이 진짜 신경이 많이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옷입니다 그리고 같이 입고 있는 나일론 트윌 밀 카고 팬츠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른 카고 팬츠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트윌 조직으로 되어서 조금 조직감이 느껴지는 그런 나일론 카고 팬츠로 보시면 되고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대신 핏이 예쁘게 사는 게 특징입니다 무릎 턱 디테일이라든지 밑단 주름이라든지 각이 잡혀서 실루엣이 풍성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큰 하체를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밴딩이 들어가 있고 허벅지도 여유있게 나온 편이라 배 나오신 분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카고 팬츠다 소재나 디테일의 퀄리티가 확실히 높습니다 물론 가격대도 그만큼 올라가요 기존에는 좀 판매 쪽으로 좀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서 매출을 내야 되니까 판매 쪽으로 좀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매출에만 너무 신경을 쏟다 보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옷을 못 만들었다고 해서 좀회의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뭐 소재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넣어서 만들었고 그만큼 가격대가 올라갔지만 실제 판매로는 70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카키 그리고 올리브 컬러의 조합으로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카키나 올리브 컬러의 옷을 입어줬을 때는 너무 트래킹 느낌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신발은 이런 식으로 로프를 신어줘서 조금 믹스 매치한 느낌? 너무 좀 하이킹 느낌이 안 나게 좀 일상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코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밝은 컬러의 가방을 매치해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베스트 카키 컬러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카고 올리브 컬러도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베스트도 그렇고 이 카고 팬츠도 그렇고 소재감이 진짜 좋아요. 이거 우리 말로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진짜 말로 표현할 방법 없습니다. 이, 여기, 잠깐, 그림 따라 나왔거든요? 뭐 안에서만 찍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웃음> 여기 대통령, 뭐, 관저가 있나? 못 찍게 하네? 나 치통령인데? 저는 치통령입니다. 저도 치통령이에요. 통령이에요. 저도. <웃음> 진짜, 멀리 나 있네, 진짜. 이런 아웃도우 의류를 입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등산복 같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말이 등산복이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입은 것처럼 그냥 반팔 티에 하나 걸치고 그냥 카고 팬츠야.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신발 신으면은 조금 뭔가 많이 아웃도어 쪽으로 간 거긴 한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로퍼 같은 거 신으면 좀 괜찮다 근데 이게 베스트가 좋은 게 진짜 제가 이제 킥보드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잖아 그럴 때좀 찌가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냥 그런 거 막기 딱 좋다 땀 나는 거는 뭐 빨리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입고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기능성 의류 아웃도 오르니까 그런 거좀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셔츠도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니느라 좀 주름이 가긴 했는데 볼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소매 부분에 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아 깔끔한 셔츠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방금 입었던 룩에 이 셔츠 하나만 입어줬거든요 여름에 간절기, 저녁에 좀더 추울 때 요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감성적인 포인트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깔끔한 우류보다는 조금은 스트릿한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우류를 많이 선호하실 텐데 특히 셔츠를 류 많이 도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아쉬움으로는 요게 밑단이 그냥 스트링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약간 아우터 형식으로 입을 수 있게 나왔어도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는 연출 못하고 이렇게 풀고 다녀야 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말고 블루 스트라이프 컬러 그 컬러라든지 아니면 그레이 컬러 이런 제품들도 되게 잘 나와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저같이 피부톤 어두운 사람한테는 톤이 잘 맞지는 않아 얼굴이 시꺼해 보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코디를 해서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린넨 바지도 진짜 귀엽습니다 블루 스트라이프 컬러 셔츠랑 같이 입었었는데 에어팟 정도 들어가는 미니 포켓에 엉덩이에 큼직하게 포켓이 두개 두 들어가 있는데 이 모양이 뭉개져서 뾱하고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디자인이야 그래서 좀 귀엽고 너무 막 그런 깔끔한 룩의 린넨 바지가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핏도 여유있고 소재도 일단 린넨이라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마 여름까지 뽕 뽑을 수 있는 팬츠 제품이지 않을까 팬츠류 제품들이 대부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같이 입고 있는 이 팬츠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허벅지 부분에 지퍼 포켓이 들어가서 디자인적 포인트도 되지만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진짜 도메스틱 브랜드 받아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진짜 퀄리티랑 소재가 미쳤어요 진짜 가격값을 한다는 게 진짜 이런 데에다가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난별 다른 포인트 없이 이 지퍼 포켓 두 개만으로 포인트를 확줄수 있는 바지입니다 요거 좀 추천드려요 심지어 이 후드도 뭐 소재나 봉제 이런 것도 좋지만 핏도 정말 예쁘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옷을 찾는다면 이 브랜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렌드도 가져가면서 퀄리티까지 가져가는 원래는 이렇게 바람막이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촬영하는 동안 에 날씨가 뭐 26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바람막이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 잘가 아 잘가 여자친구 마중 나갈 김에 바람막이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밤이라 아무도 없어 내가 빌렸다 당당하게 로비에서 찍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다든지 지퍼가 들어가 있다든지리스타 뭐 소재를 썼다든지 특별한 바람막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면 지퍼 주머니 그리고 안주머니 투웨이 지퍼 그리고 내구성을 위한 고무 사인 후드와 밑단의 스트링 그리고 후드 뒷부분 조임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고 메쉬 안감과 함께 뒷면 트임까지 줘서 통기성을 줬습니다. 뒷부분에 지퍼가 닿지 않게 하기 위한 디테일까지 특히 소매 핏이 진짜 이쁩니다. 턱이 잡혀있죠 이렇게 두개 그리고 소매도 이런 식으로 스트랩,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바람막이 하나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브랜드가 옷에 얼마나 기능성과 퀄리티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알수 있는 제품이 딱이 바람막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바람막이는 짙은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밝은 그레이 컬러로 조금 너무 어둡지 않게 잡아줬고 신발도 너무 어둡지 않게 살짝 크림 컬러가 들어가 있는 신발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소매핏이 매력이 있어서 그 점이 이 바람막이를 조금 달라 보이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지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하이커 퍼티그 팬츠고 포켓이 크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고밀도의 에코나일론이라서 바스락거리는 질감이 특징이고 이 벨트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죠? 이런 거 이런 거 보통 살찐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안 내려오거든요 보통 여기서 그냥 끝나 근데 얘는 길게 내려와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디테일 포인트로도 좀 살릴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지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바지에 비해서 일단이 조금 더 슬림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거나 뭐 그럴 때 입기 좋은 활동성이 좋은 바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재가 진짜 좋다 이것도 어우. 괜찮죠? 어, 요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밤에 입으니까 좀 괜찮다. 저희도 이제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이것도 돼. 이거 쪼아가지고 여기 쪼일수 있어. 아 이거 알죠? 이거? 바람에 안 날리겠다. 이래가지고 딱 모자 딱 하나 쓰고 이런 감성, 이런 감성. 어, <웃음> 이런 감성. <웃음> 아 귀엽네. 핏 이런 것도 핏이 이쁘네. 나 같은 애들이 해도 괜찮네. 근데 이게 퀄리티를 올렸다고 했지만 이 가격을 올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판매는 무조건 낮아진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구매를 결정할 때 저렴할수록 더 쉽게 사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납득이 가는 퀄리티와 핏 그리고 디자인으로 커버를 했고 매출을 700% 올렸다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납득이 갔습니다 어, 왜 불만이 없고 왜잘 팔린지 알것 같아 자 불만족스러운 게 어... 뭐 다른 아이템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데님 같은 거리넨 팬츠 외에는 다른 소재의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뭐 그런 쪽이나 뭐 악세사리, 가방, 모자 뭐 이런 것좀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퀄리티나 핏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하시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마 늘려가실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아무튼 오늘은 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아웃도어 브랜드 헤보프 듀티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도 좀 신선하고 예쁘고 재밌는 브랜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저거? <웃음> 뭐야? 미만 축하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 자들이미만보다 이거 더 부러워하겠는데? 어! 얘가 껐어. <웃음> 이거 어 이거 진짜 주자가 아니고 이거 얘가 껐어. 어떡 <웃음> 이거 다 묻었어. <웃음> 다 묻었어. <웃음> 다 묻었어.